뭐야! 이상해! 어?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에이스 우리와, 분명해! 우리와, 우리와, 우리와, 우리와, 우리와, 우리와, 있리와 우리와, 우리와, 우리와, 우리와, 우리와, 아리와우리아 우리와, 아 아코봉아아아아아 아, 아, 아, 고봉 배 아무도 없는 아이아니구라 띵동 띵동 띵동 리리리리리리동 아띠리롱 아우 아저씨 아빠 너무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그래요 제 배를 누르면 되잖아요 배를 내가 배를 누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아이 뭔데요 뭐 뭔데요 뭐 아이 눌러봐요 아 그래 배를 누른다 띵동 <웃음> 뭐야 뭐야 두 번씩 뛸래도 이거 아, 오빠한테 못났다하하 <웃음> 맞다, 저 아저씨, 니 무지하게 센지 아이고. 아, 그러잖아.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잠깐만, 나와봐봐. 아, 여기서 얘기해요? 아, 빨리 나와봐봐. 자, 뒤져라. 아, 알았어요. 아, 진짜. 왜, 아니씨? 잘 들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귀. 아, 귀. 자,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연극 보러 가자. 아, 뭐예요, 지금, 그게? 아, 영국 보러 가자고! 아, 언제까지 SCP만 잡을 거야? 야, 우리도 사람처럼 살자, 사람처럼! 아이, 누가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히 아저씨가 할게 없이 가는 거지. 아저씨가 오빠. 니가 한다면, 아저씨가, 피자, 치킨, 뭐 콜라, 뭐, 샌드위치, 어.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사줄게. 예? 와, 닌텐도 스위치야 와, 신났다. 아, 진짜요? 허이야 <웃음> <웃음> 정말 미안해. <웃음> 아 재미없어! 그럼 하지마요! 아 가자! 심심해서 그래! 아 알았어요! 아, 가세요 그러면 앞장 서세요! <웃음> 고맙다! 봉이 <웃음> 여자분 미안해 봉이 아, 여자 들어와! 고봉아 여기야! 아 네? 우와 공인장 진짜 멋지다! 우와! <웃음> 야 새로 꽂혔다 야! 야! 고봉아! 저기 저, 저 자리야! 앉자! 아 어, 네? 뭐야? 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저 공룡 저거 뭐냐? 와... 야 코봉아! 아 어, 뭐... 아예 어, 아저씨? 공연 중에는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아 뭔데요? 핸드폰을 꺼놓고 잡담은 금지! 그리고 콧구멍 파가지고 코딱지 날리는 거 금지! 아이 대번째 네건 못하겠는데... 곧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핸드폰은 꺼주시고 잡담은 금지! 코딱지는 날려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나의 줄리 사랑한다 오줄리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울어버리고 <웃음> 그건 뭐야? 럼이 그 그럴 수 없어요? 저를 위해서는 물지 말아주세요 어? 우리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알아주시오! 어, 미쳤나봐 이 사람 왜그래 진짜 줄리엣 우리의 결혼은 SCP 재단에서 내가 성대하게 진행할 것이오 이 세상은 SCP 세상 이 세상은 343세상 뭐예요? 빨리! 빨리. 아우 연기 제대로해. 요뭐 하는 거예요? 삼사삼 삼사삼 삼삼사 높은 곳에서 신님. 이 노래가 아니잖아요. 좀 정신 차려요. 아, 연기 안 해요? 어, 조용해! 우리 삼사삼 노래 부르는데, 삼사삼 삼사 아우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연기 그렇게 못하는 진짜. 왜? 우리 삼사한님을뭐 이렇게? 빨리지 연기를 하자는 거노 자는 거야. 아우 처음 본 사람이 연극 한다고 불안해. 뭐요제틀 뺄세요. 죄야라고. 뭐야? 에이! 어우! 내연기가 보기 싫으면 다 꺼지라고. 에! 343을 찾아가라. 찾아가라. 뭐야? 이상해. 어 아무리 봐도 저건 사람이 아니야. scp기 분명해. 아까 그 기차에서 봤던 가면 확실해. 하만 주작기타. 얘얘 쿠보. 어디가? 저기요. 잠깐만요! 어? 너 뭐야? SCP 공차모 아니야 나는 SCP 아니야 임마 임마? 당황했네 그 가면 공차모아 짝나 이 가면 다이소 가면 천원 와? 다이소에 가면 그 가면은 천원이라고요? 뻥이야 정말 미안해 후! 도망가자 야! 야 어디가! 어디가! 거기 살아! 맞아, S C P 가 확실해. 아저씨 빨리 오세요. S C P 가 맞아요. 어 그래, 알았다. 이 거기서라. 에스피 공사무서. 잠깐 뜨지 않겠다. 거기서라. 거기서. 아, 아, 아, 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지제끼 같은 놈보 어디 갔지? 아저씨, 아저씨는 저쪽. 나는 이쪽. 찾아봐요. 어 그래. 해. 아니 바뀌었잖아, 씨. 어디 안내 <웃음> 오! 소리! 어, 아! 아! 아 이번엔 이 여자 하하, 완벽하네 자 3, 4, 3 믿게 이사실 알려야지하하코봉가 어디 있어 빨리 와! 찾았다 찾았어! 빨리빨리! 빨리, 기찮타 빨리빨리! 네 알았어요! 분명히 보셨죠? 아유 무조건 봤다니까 짜지마! 잡히는 말은 가아주지 않겠다 진짜! 어! 코모아저 <웃음> 저기 혹시 s c p 입니까 뭐야 이 사람 지금 장난해? 아! <웃음> 어, <웃음> 어 죄송합니다 어우 잘생기셨어요 <웃음> 아 정말이요? 저기요 <웃음> 어, 미안, 정 정말 미안해 아 뭐야 진짜?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이쪽 같은데? 어. 아닌데 맞는데 너 맞지 공삼호 아하하하 <웃음> 어 아닌가 아 맞는데 공삼호 맞잖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웃음> 아닌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닌가 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야 공삼호 맞아 제 그만주면 아우 짜증 나 죽겠어 너한테 아 공삼호 맞다고 아하하 <웃음> 아닌데 그래 맞다고 제발 좀맞줘나 공삼호 맞아 제발 좀 아닌데. 아, 진짜 맞다, 진짜. 나 공사보 맞다, 공사보 맞다, 아, 맞다고. 아, 맞다고? 하 아, 그렇다면 이놈아, 요놈 잡았다. 야, 아, 에이, 일보야, 에이, 이보야 아이, 에이, 에이, 에이, 나 꺼내줘. 일단 유리실은 유리상자 실태관 꺼내달라가. 아저씨, 어서 이놈을 SCP 연구소로 데려가죠 야, 공사보 빨리 얘기해. 어, SCP 삼사가 어디 있어? SCP-343 뭐 어디냐고 야! 너 빨리 얘기 안할 거야? 야, 싫어! 얘기 안할 거야! 절대 말못 해! 싫어! 너 진짜 자꾸 얘기 안 하면 평생꼭 갖춰서 얘기해준다? 해그 싫어! 야, 정말 싫어! 너는 꼭 얘기하라고! 어디냐고 SCP-343... 343이 어딨냐면! 다음 화에 알려줄게